이제 <웃음> 지금 비트인나왔어요 비트인은 뭘까요? 잡아. 아. 한까홀그래 전치사지. 그러면 저, 전치사니까 얘가 나오면 뭘 의미했니? 전면을 의미했지. 전면구. 아니, 전주사니까 되게 목적을 취하면 전면구일 거 아니야. 얘가 전면구잖아.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가. 여기가 전면구라고. 그럼 이 전면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 아, 두개 역할을 하는 거야.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해 지금 비트윈을 낱낱이 뜯어보자. 그기첫 번째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 뭘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다시 찍게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비트윈 A&B 이렇게 나오거든요. 비 e n 은 같이 묶어버린 건데요. A와 B 사이니까, 이거 봐. 불,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더 플러스 형사와 단수 추상명사. 단수 보통명사, 복수 보통명사.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수 추상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의 차이는, 얘가 전체가 좋아요. 그럼 얘가 뭔데? 명사잖아. 명사니까 이걸 꾸며줘.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를 수식하면 얘는 형용사구의 역할을 다한 거야. 기능까지 알아야지. 그래서 봐봐. 가능한 것과 불가가한것 사이의 차이는 뭐에 있다? 여기에 있다. 개인의 결단에 있다. 개인의 결정에 있다. 흔어쌤 라인 쓰죠. 뭐 거짓말 아니에요. 오호! 오호! 도호 오호! 오호! 오호! 거짓말하다, 거짓말하다. 오호! 오호! 오호! 문서. 오 라... 자 아, 동사 타동사.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 요거는 거짓말하다 요거는 뭐뭐에 있다 알겠어 눕다 놓이다 요거는 눕히다 엇을 놓다 이런 뜻이야 네. 레이드 네, 레이드는 네, 네, 네, 네. 이 중에 어디에 당되는거야 위에 요거에 당기는거야 거짓말하다가 아니야 놓다 어.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 라인 음. 라인 컨시스팅 이런 뜻이야 개인의 결단 이시. 음. 여기 있다. 공사구라고요. 밑에. 요거는 뭐인 건요 이거? 유명한데. 뭐. 여기 똑같아요. 이에 <웃음> AN 이나왔잖아요 <웃음> <웃음> 히스토리 컬펙트와나의픽션필 <웃음> <웃음> 뭐야, 이뭐 아, 역사적에 있어서 능력,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구별할 능력, 뭐하고 사이에서? 역사적. 사실과 픽션이죠? 역사적 사실과 픽션. 픽션. 픽션이라고 만들어낸 거야. 허구야. 허구 사이에서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절대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TF. 요만 알고. 네. 빨리 봐봐. 이걸 모를 수 있는 거든요. 자, 봐봐. 널 똑같이 서버 개 그냥 비슷하게 쓴다? 어, 더, Difference, both, in, or, persons. 자, 즉석 꺾어 개혁량. Determination, 64. 이게 전명가 되면서, 이거 품에 주니까 이건 형용사고가 되는데, 자, 이게 뭐예요? <웃음> 개인의 결단의 차이가 바로, 뭐! 이제 s 아니다 아, 이렇게봐100뭐 w 이거 게죠 알습니다 어, 어, d e t w e e n t h i m possible. 나게 분명히 명상구였는는데 구현적. 맞지? a n 뭐라고 써요? i m p o s s i 써보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때도, 이때도 얘가 하는 역은 똑같을까요? 아니지. 그때는 동사공이 되니까 얘는 형용사고 있는데 얘는 무사구가 되는 거야. 네. 말라지는 거야. 전면부라고 해서 무조건 형용사고는 아니고 무조건 무사구도 아닙니다. 네. 그때그때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개인의 결단의 어떤 결정의 차이는 바로 뭐가 있다? 반응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에 있다. 알겠어? 네. 어, 이런 식으로 뭐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동사공이니까 무사구가 된다는 얘기예서 개수기 시작했던 거. 자, 비트위는 뭔가 품사가 전시차다. 네. 전시차기 때문에 뒤에 목적으로 차면 전면부를 입는다. 이전면부에 하는 역할은 뭐냐? 평균사고 또는 부사고. 교과해 주실 수 있다.